아, 아, 아, 예, 들어오세요. 자, 11번에, 어, 측량 절차 기간, 이렇게 써져 있죠. 네. 자, 날짜는 일단 뭐 외우셔야 돼요. 뭐 이미 다 외우시긴 했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날짜 확인할게요. 자, 앞에 보시면. 자.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우리가, 자,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있고요또 뭐, 이해관계인, 이런 사람이, 자, 측량이 하고 싶은 거예요. 측량, 측량, 측량. 자, 여러분도 측량이 하고 싶죠?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어요? 아니, 땅이 없어. 그치? 땅이 없어. <웃음> 그, 그, 그, 그, 그. 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잖아. 이제. 땅, 땅을 사야질다 땅을 사야지, 그죠? 예. 땅을 많이 사시겠죠? 안살 거예요? 사땅 사야지 땅땅 땅 사요 꼭 사세요 네, 땅 사세요 그죠? 네. 산자 붙은 거사안 붙은 거사 뭐라고 산자가 붙은 거 사야 돼안 붙은 거 사야 돼못 알아듣는 거 아니죠 지금 네. 산자가 붙은 뭐요? 임야 대장에 등록된 토지 그죠? 네. 산자 붙은 거사안 붙은 거사 붙은 거 사. 붙은 걸 사야지 그죠? 그냥 팔아요 산자 떼고 팔아 산자 떼고 팔아야지 얘가 안가 클라어 돈벌기 틀렸어 지금 네. 예, 네? 자, 산자 붙은 걸 사서 산자 띄고 팔아야지. 이해가 안 돼, 아직? 예. 네. 산자 띄는 게 뭐예요? 등록 전환. 등록 전환. 등록 전환. 등록 전환. 등록 전환에 올해 개종상 있는데. 아, 저씨 괜히 얘기했어. 하지마. 하지마. 자, 다시. 아니, 그건 이제 안 해. 내가 안할 거야. 자, 다시. 등록 전환. 네, 그러면 산자 붙은 건 땅이 넓을까, 작을까? 넓지. 넓은 걸 사가지고, 그쵸? 산자를 띄어. 그러면 토지가 넘어왔죠? 통으로 팔아, 잘라 팔아. 잘라 팔아야지, 잘라 팔아야지, 잘라 팔아야지. 잘라 파는 게뭐요 분할. 무슨 기획부동산이야. 뭐, 어따가대 무슨 기획부동산 <웃음> 뭐, 알아도 말안 하는 거야, 그런 거는. <웃음> 땅을 분할을 해야 되나, 분할을. 등록 전환하고 분할. 이게 토지 이동이라그 한단 말이에요. 등록 전환하거나 분할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측량, 측량, 측량. 그래, 측량 을 하고 싶다. 측량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요? 어디요? 예? 자 어디로 간다? 수행자. 자 지적 측량 수행자. 여따 대고 소관청 간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소관청간이 아니라 수행자. 수행자. 옛날에는 소관청 먼저 가서 소관청에서 수행자들한테 넘겼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여기 먼저 측량 의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얘네가 소관청한테 검사를 받고 온다고. 뭔지 아시겠죠? 네, 검사 받고 오는 거요. 예 <웃음> 근데 사실, 이론상은 그래도 옛날랑 똑같아, 어차피. 저, 저 김포시청 감옥 거기에 나와 있어, 공사. 공사. 수행자 뭐죠? 수행자. 지적 측량 업 등록한 자. 업 등록한 자. 그죠? 또, 한국 국토 정보 공사. 공사. 업자 공사. 합쳐서 뭐라 그래요? 수행자 수행자. 이쪽에 돈 따로 되고 그죠? 예. 네. 뭐 이게 넓은 땅 몇백만 원 내야 돼. 측량 비용으로. 그죠? 돈 내고 나서 의뢰를 하면. 이 수행자들은요, 어차피 그 안에, 저, 저기, 김포시장 가면 거기 맨 끝에 공사이렇게 앉아있어, 한 사람이. 거기 가서 얘기하면 한꺼번에 다 원, 원스톱으로 끝나요. 어쨌든, 거기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수행자가 바로 다음날. 바로 다음날 계획서 써서 올려요. 돈 얼마 받았고, 며칠 날 측량하니까 언제 검사해 주셔. 쫙써가지 올려. 언제? 다음날. 3일 이내에 올린다. 틀리는 거예요. 다음 날 올려요. 누구한테? 소관청한테 올려. 계획서 올려. 그렇죠? 그럼 계획서 받고 나서 측량을 필요한 자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측량하는데 며칠 걸린다? 측량하는데 며칠 걸린다? 5일 걸려. 5일. 오일. 오일. 5일. 5일 끝나고 나면 검사받으러 보내겠죠? 며칠? 4일. 그래서 5일, 4일, 9일이에요. 그죠그근데 네. 기준점을 설치한대. 기준점을 설치하면 하나 설치하는데 며칠 걸릴까? 4일 걸려요. 2개 설치할 때 4일 걸려요. 3개 설치할 때 4일 걸려요. 10개 설치할 때 15개 설치할 때 16개 설치할 때 5일. 지금 눈이 휘둥그레진 사람 있어 지금. 예. 네. 보고 얘기해요. 자, 15점까지는 4일. 이 추가로 필요해요. 그러면 측량은 며칠이었는데 5일이었는데. 그죠? 15점 설치할 때는 측량이 며칠이 된다. 가선. 더하기 5일 더하기 4일 며칠? 9일 검사는 며칠 된다? 4일 더하기 4일 8일 이렇게 된다. 됐어요? 네, 자 만약에 16점 설치안되그 어떻게 돼요? 하루 더 붙여야죠 4일에 하루 더 붙이면 5일이죠? 5일을 여기다가 사네 그럼 며칠? 10일 여기는 9일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예 네, 이랬더니 이제 눈이 동그래지면서 큰일이다 나는 계산 문제 약한데 어떡하니 걱정마요 안 나올거야 안 나올 거야 계산 문제 안 나와 자안 나오고 자 요거 외워야 돼요 요거 4일은 안돼 가로 눕히가 났어 가로 눕히가 요것도 알아야 돼요 요것도 15.4일 그다음서부터는 추가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계산 문제는 어, 포기하세요 어차피 뭐뭐 뭐 개론도 못하고 뭐뭐 이것도 뭐 계산 <웃음> 문제 포기 때문에 뭐뭐 이제 포기하고 그죠 잘안 나왔어 이게 계속 나왔어 이게 이게 5일4일 4분의 3, 4분의 3. 이거 계속 나왔어요. 최근에 계속 출제했어요. 이거 계산 문제 며칠 가사이냐 총측량 며칠이냐 이거 나온 지 15년 됐어. 그또 나오면 뭐 찍지 뭐. 그냥 찍고. 네. 대신에 재작년에 가로 넣기가 나왔어요. 가로 넣기가 나어그거나 알아야 돼. 그거 가로 넣기. 됐어요? 예. 네, 계산을 어떻게 더 하고 며칠 되고 이런 건 됐고. 가로 늑힌 찾아야 돼요 가로 늑기4 일에 네점사 일에다가 하루씩 더 가산한다 그죠 네점 추가할 때마다 요것만 보시면 되고요 계속 출제되는 건 이거예요 5일4일4 분의 3, 4배 요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측량이 끝났어 끝났어 검사까지 다 받았어 그럼 이제 우리한테 이 측량 성과 오겠죠 와그 마음에 들면 그거 가지고 이제 분할하고 등록 전하면 되는데 그 측량이 마음에 안들수 있어 측량이 마음에 안 들면 어디로 가요? 측량한 게 맘에 안 들면 어떻게 해 당장 덥석 법원에 갈 수는 없고요자 어디로 가냐 위원회로 갑니다 위원회로 갑니다 자 위원회가 몇개 있어 지금 <웃음> 지적 위원회는 두개 있고요 아까 또뭐 있었지 아까 무슨 위원회 있었는데 또어축척 변경 위원회 무슨 지적 변경 위원회가 어 있어 축척 변경 위원회 자축척 변경 위원회 누구 친구들 소관청 친구 소관청 친구도 공부 잘하는 못하네 공부 잘하네 그죠 예, 돈 많은 애 없는 애 그 많은 애. 돈 많은 애가 뭐였어요? 돈 많은 애가 위원장이야. 그럼안 돼. 돈 많은 애가 토지 소유자 중 지역사정의 정통한자 공부 잘하는 애는 전문지식가진자. 아, 공부 잘해야 전문지식같지. 그 중에 제일 이쁜 애는 위원장 그랬죠 그, 그, 유서 축제편이 위서 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 누구 친구들? 시도지사 친구들, 장관 친구들. 그죠? 얘네들 친구들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대학 교수라 이제 대학에서. 대학 교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몇 명? 세 명에서 여덟 명 그랬지. 세 명. 나머지 두 명씩은 뭐요? 위원장, 부위원장, 담당 국장, 담당 과장 정해져 있으니까. 총 다섯 명, 열명 그러면 위원장 부자 포함한 거고.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세 명, 여덟 명. 걔네들은 대학 교수들이죠? 예. 네. 그럼 여기 안 들어온 친구들 삐지죠? 삐지면 어떻게? 2년. 2년 기다 2년이죠.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그죠? 그래서 얘네가 뭐하죠? 이 위원회가 측량한 거에 대한 적부 심사. 적부심사. 적부 심사. 맞냐, 틀리냐에 대한 적부 심사. 적부 심사를 어디서 해요? 지방 지역이네한판 하고나서 한판더 하고 싶어. 재심사 어디가요? 중앙 지역이래. 보세요. 심사, 재심사. 쉽죠 심사 재심사 그렇죠? 그래서 지방 지적위원회는 그냥 심사로 끝이고요 중앙 지적위원회는 재심사만 하면 일이 너무 없어 그래서 얘한테 일을 좀더줘몇 개를 더줘더 주는 게 얘네 정책도 개발해 지적 관련 정책 자 정책만 있으면 실제 측량 기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술도 개발해라 자 뭐예요 정책 개발 기술 개발 기술을 개발했는데 사람이 없어? 그 어떻게? 해? 기술자 양성, 양성을 너무 많이 해서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해? 징계 여기까지 몇 개요? 다섯 개야 재심사까지 다섯 개. 다시 재심사에다가 정책 개발, 기술 개발, 기술 개발했으면사람 없으면 기술자 양성 너무 많은 뭐? 징계 다섯 개, 다섯 개. 입법 다섯 개 입법 법에 다섯 개 있으면 입법. 얼마 좋아? 다섯 개, 다섯 개. 그런데 그렇죠? 천만 다행인 게 지방지적위원회는 하나밖에 없어. 심사. 천만 당행이에요 천만 당. 행이것도 다섯 개면 큰일 날뻔어요다다 외워야 되거든 됐어요? 이거 외울 수 있어요? 요거는 심사. 여기는 재심사 플러스 정책개발, 기술개발, 양성, 징계 여기까지. 네개 추가됐으니까 다섯 개지. 이, 얘네들 뭐 하는지 아시겠죠? 뭐한지지제 여기까지 봤어요, 일단. 자, 앞에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질문을 볼 건데요. 자, 보세요. 자, 91번 보세요. 자, 91번. 다음 날 보이세요?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다음 날. 다음 날. 자, 뭘 내는 거예요? 뭘 내는 거예요? 계획서, 계획서. 계획서를 누가 누구한테 내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수행자가. 자, 지적소관청한테. 됐어요?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다음 날 보고 나서 정신을 잃어. 다음, 다음 날 딱, 아는 거 나왔대. 맞대, 이거. 그러면서 어디서 틀린 거예요? 시도사에서 틀린 거야 자, 계획서를 누구한테 한다? 지적? 소관청한테. 다음 날 내는 겁니다. 예. 자, 아는 거 나왔다고 흥분하면 안 돼요. 예, 그거 말고 딴 거에서 틀릴 수 있어요, 지금. 예. 다음, 자, 92번.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그니까 추가된 날짜가 없다는 거지. 또, 따로 합의한 것도 없고,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렇다면 원칙대로 가라, 이거야. 원칙은 며칠이요? 측량이 5월이고 검사가 4일이다 그렇죠? 만약에 합의할 수 있지 자, 합의하면 어떻게 해요? 합의하면 4분의 3, 4분의 1 틀렸죠? 5분의 3, 5분의 1이게 틀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합의했는데 4일로 합의했대 자, 이러면 나누기 4를 치셔야 돼요 4일 나누기 4 하면 며칠이에요? 10일, 이 검사예요 그럼 측량은 며칠이에요? 그럼 30일이겠지 잠시. 간단하죠? 네. 일단 합의된 날짜가 나왔다 그러면 나누기 사예요 나누기 4. 합의된 날짜가 20일이 났어. 어떻게? 나누기 사하면 어떻게? 5일이 검사. 그러면 15일은 측량 되겠지. 됐어요? 네, 너무 어려워. 만약에 합의된 날짜가 60일이 나왔다 하면 어떡할까? 나누기 사 돼요? 계산 문제야. <웃음> 어떻게? 나누기 사하면 어떻게? 15일 맞아요. 15일? 15일. 그럼 나머지며칠이요 45일 45일 측량 15일 검사. 됐어요? 네 합의된 게 80일이 났왔다고 어떻게? 해? 나누기 4. 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사 4로 못 나누면 어떡하냐. 절대 안 나와 그런 거. 절대 안 나와. 4배수로 나오게 돼 있어요. 4배수로. 자, 그럼 나누기 4입니다. 나누기 4. 나누기 4 하면 그게 검사 일자래요. 검사 일자. 빼면 측량 일자. 측량 일자. 예. 네, 나누기 4. 자, 앞에 보세요. 지적위원회가 이렇게 있죠? 자, 동네마다 있는 거, 동네마다 있는 거. 자, 국토교통부에는 중앙. 자, 시도에는 지방. 됐죠? 그 다음에 시군구에는축척변종위원회 있어요. 소관청 친구들은 축척변종위원회에서 끝났고요. 그건 축척변종할 때만 잠깐 나오 없었죠. 그 다음에 항상 있어야 되는 두 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저, 시도마다 있는 게지방지이네 누구 친구들? 시도회사 친구들. 그죠? 하나 있는 거? 중앙지역이네. 그죠? 누구 친구들? 장관 친구들. 보세요, 장관. 네. 자, 중앙지적위원회에서, 자, 중앙, 중앙, 중앙. 중앙에서 하는 거뭐 있다 그랬죠? 정책개발. 자, 정책만 있으면 구체적 기술이 있어야죠? 기술개발, 기술개발. 기술자 있어야죠? 기술자를 어떻게? 해? 양성, 양성해야죠. 그죠? 양성인데 말한 대로 어떻게? 해? 징계. 그죠? 거기다가 심사 올라온 거 재심사해야죠. 이쁘게 다섯 개. 지금 외우고 끝내요. 자, 또 어떤 분이 결심한다? 오늘 내로 외워야지. 뭘 오늘 내로 외죠 그래서 끝내요. 결심하지 말고, 끝내요. 예, 자, 정책 개발하고, 기술 개발하고, 기술 개발하면 사람이 써야지. 기술자 양성하고, 또, 징계까지, 양성 징계까지. 그럼 재심사 도 하면 딱 이쁘게 다섯 개 끝나자. 자, 여기서 끝내요. 여기서 외우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그래서 중앙에사는거 다섯 개고요 지방 그냥 심사. 끝이에요. 지방 심사. 자, 다음. 자 중앙 지적 위원회는요 위원장 부위원장 다 포함했대 그럼몇 명이요 다섯 명에서 열명 이거 그죠 자 위원장은 담당 국장 부위원장은 담당 과장 그죠 우리 나머지 세 명에서 여덟 명은 장관 친구들이죠 장관 친구들 뭐 하는 애들이에요 대학교수라 했지 그래서 그럼 뭐라 그래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대학교수 중에서 장관이 임명이죠 간다 그죠 세 명에서 여덟 명 그랬죠. 자, 그러면 걔네들 삐지니까 임기 몇년 줘요? 2년. 좀 기다려라 이거죠. 그 다음에 회의는 무조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에요. 이거는 우리 지적법의 세개 위원회가 똑같아요. 세 위원회 전부 다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결. 그 다음에 회의를 소집할 때는, 5일 동그 5일 5일, 5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합니다 서면 통지하라는건 회의 올때 준비해 갖고 오라고. 미리 안건이 뭐고, 일시장소, 언제까지 와가지고, 회의 충실하게 하라고. 그죠? 적어도 5일 전까지, 그렇죠? 서면으로 통지해야 돼. 어제 문자 보냈다. 완전 틀리는 거예요? 어제 문자 보냈다. 문자로 안 되지. 서면 통지 그죠? 어제 안 되지. 5일 전. 5일 전. 자, 회의 5일 전까지 서면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5일. 어렵지 않죠? 5일 전. 전에 보니까, 전에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데, 증인을 뭐, 누구 불러 그러는데, 내일 불러 오면 안 된대. 왜? 5일 전에 통지해야 된대. 그래서 국회 청문회도 5일 전에 통지해야 이 증인을 부를 수 있대요. 5일, 5일. 렇죠 5일. 5일, 5일. 누가 그러는데, 중개사법칠 7일이라 그러던데? 아, 괜히 얘기했다. 하지 마, 하지 마. 괜히 <웃음> 얘기했어. 예, 헷갈리지 마. 자, 우리 마지막에는 절대로 새로운 거면안 돼요. 예, 모르, 모르는 대로 넘어가는 거 그냥. 예. 자, 지적법상은 주 5일제잖아 주 5일제니까 5일 전까지 알려줘가지고 회의 준비해 갖고 오라고 5일. 5일 전까지 서면 통제 네. 자 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되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회의를 하려니까어 출석해서 좀, 좀 들어보자 또 가서 조사도 할수 있겠죠 할수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장난칠 때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듣거나 또는 현지 조사를 하면 자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o x 스 현지조사하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ox ox죠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 시험 지분에 아면 그런가 싶어 또. 자 참석할 수 없는 게 하나 있거든요 자 심사 재심사에 측량사 안에 관련이 있대 관련 있는 경우는 참석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측량한 걸 내가 심사하러 들어가는 거요 아니면 내 배우자가 측량한 걸그 배우자가 가서 심사한는거 그러면 나한테 좀더 유리하게 심사겠지 하 그죠 가족한테 유리하게 해, 그죠 이런 경우는 빠져라 이거지 자, 요거 없다를 요기다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절차인데, 의견 듣고 조사하는 건 정상 절차인데, 이런 게 있으면 참석할 수 없다 그러면 또 그럴듯하게 넘어가요. 요거는 당연히 할수 있는 거고요. 관련 있는 애는 공정성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참석할 수가 없다 합다요두 개를 싹 바꿔놓으면 지문에서 깜빡갈 때가 있어요. 구별하셔야 돼요. 관련이 있다는 건 공정성이 깨질 만큼 당사자다, 내가. 또는 우리 가족이 들어가 있다.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안 되고. 현조사하고 의견 듣는 거는 정상 없습니다. 할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 낸적 있어요. 자, 그럼 95번 보세요. 시도의 중앙이에요? 시도의 중앙이에요? 시도에는 지방. 그죠, 렇 지방. 시군군 없어요. 시군군 없고요. 중앙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거고. 시도의 지방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96번 보시면, 적고 심사는 중앙에서요, 지방에서요. 심사는 지방에서 하고, 그죠? 기술자 징계는, 이건 중앙에서 하죠, 중앙. 그죠? 전부 지방이다, 그러면 틀리겠죠? 예, 네, 96번. 징계 요구 때문에 틀린 겁니다. 징계 요구, 또 양성, 이런 건 중앙에서 하는 거죠. 또 중앙에서 뭐 한다 그랬죠? 중앙에서 정책, 정책, 기술, 또 양성, 징계, 재심사. 됐죠. 그렇죠? 이렇게 다섯 개, 다섯 개. 예. 자, 그래서, 징계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지방이니까. 97번. 위원장, 부위원장. 제외하고 임기인연 맞아요? 제외하고 임기인연. 예. 자, 포함은, 포함은 전체 인원 얘기할 때 포함이에요. 다섯 명, 열명 얘기할 때 포함이고, 임기 얘기할 때는 제외합니다. 자, 98번. 예, 의견을 듣건 안에 현기 요사를 했어요. 자, 참석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이거는. 이거는 당연한 업무니까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언제 참석할 수 없어요? 측량사에 관련이 있을 때, 관련 있는 거는 참석할 수 없다. 자, 99번 보시죠. 자, 총 인원 5명, 명 나왔잖아요. 그럼 포함해요, 제외요 포함, 포함. 포함해서 5명에서 1명이다 그죠? 자, 100번은 7일이 아니라 5일이죠. 5일, 일 5일. 틀렸습니다. 자, 다음. 자, 앞에 칠판 보세요. 네, 칠판 보세요 네, 요 마지막 절차예요. 마지막 절차. 자, 적부. 심사가 있고 재심사 있죠. 자, 심사는 어디로 가요? 지방. 자, 재심사는 중하 이렇게 돼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안 써도 돼요 네. 자 우리가 측량을 했어요 그죠 측량 측량은 어디다 의뢰한다 수행자한테 수행자한테 의뢰하면 수행자가 계획서를 쓰죠 언제까지 다음날 누구한테 소관청한 테 소관청 그럼 이제 계획서 안에 측량 비용 얼마 받았고 뭐저 측량 언제 하고 나오죠 자 측량 며칠 (5일) 검사 며칠 자 이게 원칙인가요 (5일) (4일) 자, 합의했으면 (4분의 3) (4분의 1) 기억 다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측량 다 나왔는데 불만 있어. 누가 불만 있을까? 소유자가 불만이지. 소유자도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해관계인도 불만이 날수 있어요. 이해관계인. 그다음에 자, 수행자도 가능합니다. 수행자. 수행자도 적부심사 청구가 가능해요. 셋이에요. 소유자 이해관계인 수행자. 자, 안 써도 돼 걱정 마요. 걱정 마요. 다써 있어. 그죠? 희한하게 써놓으면 옆에 있다. 써놓으면 옆에 있어. 그죠? 예, 네, 자. 안 쓰세요. 예, 네. 자 소유자 이해관계 수행자가요 적부심사 청구를 합니다. 자 누구한테? 누구한테? 자 항상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시 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정 이렇게 있어요. 자옛날엔좀 규정이 애매했는데 요번에다 통일시켰어요. 그 거쳐 위원회예요. 만약에 위원회를 거쳐 그면안 되는 거예요. 자 거쳐 위원회, 거쳐 위원회. 그럼 여기도 보세요. 재심사 청구도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역위원회. 거쳐 위원회, 거쳐 위원회. 자, 거친다는 게, 사전에 30일 정도 미리 조사를 좀 해줘요. 조사하고 위원회에서는, 어, 의결만 하시라. 배려를 하는 거야. 우리가 조사할 테니까, 회의만 하시라. 회의하는 것을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심의 의결하는데, 자, 기본으로 걸린 시간이 60입니다. 60일. 60일. 회의가요, 원래 30일이나 끝내라고 했는데, 요, 이제 법이 개정돼가지고 연장시켜줬어. 30일, 60일 됐어. 그럼 좋아진 거야, 나빠진 거야? 내가 측량했는데 불만이 있어가지고 위원회 끌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60일을 기다리래. 30일이었는데, 60일이 됐어. 좋아진 거야, 나빠진 거야? 나빠진 거지. 우린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심지어 여기서 연장을 해서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대. 그러면 며칠 동안 심의하시는 거예요? 아, 60 더하기 30일이니까? 90일. 미리 조사 며칠 했어? 30일. 더하면 120일이요. 120일은 몇달이요 너무 심한 계산 문제인가요? 지금? 네. 우리가 청구하고 나서 넉 달을 기다려야 돼. 넉 달. 넉달 기다리면 진짜 오래 기다리죠. 이거 빠진다고 래도석 달은 기다려야 돼. 그죠넉달 기다리면 그죠? 청구한 사람은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위원들이 미안하니까 자, 의결서에다가 도장 찍고 나서 지체 없이 보낸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면는다 너무 오래 걸려. 미안하잖아. 그럼 얘는 미안해 안 미안해? 얘는 안 미안해. 자, 난, 난뭘 일이야. 그러니까 얘는 또 눈치 없이 일주일 걸려. 그래서 7일, 7일, 7일. 다시 보세요. 자, 거처위원회죠? 거칠 때 며칠 걸리죠? 30일. 자, 심의결 며칠? 60일인데 연장 한 번만 할수 있어요? 30일 범위에서 한번 연장. 자, 넉달걸렸으니 미안하니까 어떻게 해? 지체 없이. 뭐 얘는 눈치 없이 며칠이에요? 7일. 그니다요게 30일, 60일, 30일, 지체 없이 7일이요 그래서 363, 지체 없이 7일 다시 자, 자, 363, 지체 없이 7일 왔어 한판 했네 한판 했는데 여기서 만족 그럼 끝인데요 자, 여기서 만족하면 아, 시도의사가 소관청으로 의결서를 보내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소관청이 의결서를 받아서 아까 나온 직권정정 사유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위원회에서 의결이 나오면 어떡한다? 직권정정한다 그걸로 넘기는 거예요 끝나는데 얘 마음에 안 든데. 마음에 안 들면 한판더할수 있죠? 한판 더. 재심사 청구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90일이 걸립니다. 자, 얘한테 주어진 기간이 90일입니다. 90일을 따질 때는요. 자 항상 의결서를 받은 날. 여기서 받은 날. 자, 지적보의9 0일딱두번 나거든요. 오 자, 바다로 돼서 땅이 바다로 돼서 등록 말수할때 그때도 90일 나오거든요. 그때도 소관청의 통지를 미리 해줘. 그 통지를 받은 날. 자, 일심 의결서를 받은 날. 자, 90일 앞에 뭐가부터 했어요? 받은 날부터 했어요. 자, 받은 날이 없으면 그 90일은 틀린 90일이에요. 통지 한 날, 의결 한날 그러면 안 돼.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의결서를 받은 날. 그로부터 며칠 준다? 90일 준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누구한테? 장관을 거쳐 중앙교관에 그러면 거칠 때 며칠 걸려요? 30일. 자, 중앙지역인의 심의결 심의 며칠? 60일. 자, 연장 며칠? 30일. 의결서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 지체 없이. 그럼 얘는 눈치 없이? 7일. 그러면 재심사 의결서를 시선한테 보내줘요. 그럼 얘는 의결서가 두개 있죠? 1심, 2심 있잖아. 두개 합쳐서 또 소관청 보내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갔어요. 자, 다못 외워도 돼. 괜찮아. 자, 여기 보시면 3, 6, 3, 지체 없이? 7일. 그럼 1심, 2심 갈 때? 90일 그럼 여기도 3 6 3 지체 없이 7일 끝자3 6 3 지체 없이 7일 90일 3 6 3 지체 없이 7일 여기까지예요 딱 2심제 2심제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이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의결서가 1심 의결서 받았어 그러면 지방 지역에 불복한데 한판더 하고 싶죠 그럼 언제부터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에 그죠? 장관을 거쳐 중앙 지역네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지문 확인을 좀 해보죠. 자, 머릿속 기억하세요. 363, 지체 없이 7일 90일. 자, 다시. 101번 보세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를 청구하려는 소유자 되죠? 또, 이해관계 되죠? 또, 수행자 된다고. 죠. 측량을 신청하여 실시하고, 자, 측량 성과를 첨부해서 지방 지정에 직접 제출, 아니죠? 거처위원회, 거쳐 시도지사를 거쳐지방위원회이틀인 거예요. 앞에 맞아요. 자, 102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적부심사를 의결을 했대. 그러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다서명날을 해줘야 돼요. 의결서를 7일 이내 시도세에게송반다 틀렸죠. 자, 7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죠. 의결 나올 때까지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그죠넉 달이나 걸렸으니까 지체 없이. 그럼 시도지사가 우리한테 보낼 때 그때 7일이에요. 그죠? 여기는 지체 없이예요. 그죠? 자, 103번 보세요. 지방지적위원회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자, 시도지사가 7일이네.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이거 맞죠? 이 7일. 이게 맞는 거예요. 요기는 7일이 틀렸고, 여기 7일이 맞아요. 네. 자, 104번.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회부받은 날로부터 30일이네. 심의결한다. 스 x X죠. 자, 원칙이 며칠이라고요? 60일. 60일이고요 자, 부득이하게 의결 해서 연장하겠다 그러면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죠? 며칠 범위 내에서 30일 내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가 60일로 바뀌어야 됩니다 363, 363, 지체 없이 363 지체 없이 7일, 90일 또 연속해서 363, 지체 없이 7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60일로 바뀌어야 돼요 자, 여기 60일, 자, 마지막 105번 보세요 자, 적부심사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불복한대. 자, 의결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을 거쳐 중앙지역에 내 재심사 촉구할 수 있다. 왜 틀렸어요? 응. 한 날, 한 날, 한 날. 자, 의결서를 받은 날, 받은 날. 90일은 맞죠? 맞은데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거쳐위원회거쳐위원회 조위원회. 거쳐 거쳐 위원회. 이렇게 해서 105번까지 해가지고, 오늘 준비된 거는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또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지 저도 좀잘 모르겠는데 마지막 정리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어, 잠깐 시간 내셔가지고 까먹기 전에 예, 예, 얼른 훅 훑어보는 거한두번 정도만 훑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로 오늘 내로 예. 기존에 공부하신 게좀 뭐 탄탄히 돼 있으신 분들은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기존 자료를 충실히 가시는데 만약에 난 진짜 미쳐야 본전이다. 라고 하면 자, 이거 범위 내에서 잘하면 등기 세 개만 거쳐도 어디야 그죠? 예. 충분히 남은 시간에 활용해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아, 제가 마지막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포기는 하지 마세요 예. 네. 내가 망할 것 같더라도 끝까지는 하세요 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